자, 봐 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 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 바로. 까마귀. 영어로는 crow.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까마귀. 영어로는 crow. 나는 검은 깃털로 뒤덮인 새야. 돌고래나 침팬지처럼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단다 까마귀는 지능이 아주 높은 새구나 맞아 나는 도구를 써서 먹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지능이 높아 사람의 어린아이와 비슷한 지능으로 우리 까마귀들끼리는 대화를 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단다 그래서 새 중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천적은 거의 없다고 아는 야 아주 똑똑한 까마귀, 영어로는 크로 지금 까마귀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주로 열매나 애벌레를 먹고 살아 우리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동물먹이를 주워먹기도 한단다 같이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어볼까? 음, 음. 까마귀야, 너는 몸 크기가 얼마나 되니? 우리 까마귀들은 몸 길이가 50cm 정도야 수컷의 겨울 빛은 온몸이 검고 보랏빛 광택이 나지 암컷도 깃털이 비슷한 색깔이긴 하지만 수컷보다 몸집이 더 작아서 쉽게 구별할 수 있어 까마귀는 암컷과 수컷이 크기가 다르구나 우리는 둥지에서 알을 낳는데 한번 알을 낳으면 암컷은 둥지에서 20일 동안 알을 품어. 그럼 그동안 수컷이 먹이를 사냥해서 둥지로 가져다 준단다. 야, 네, 안녕, 안녕. 오늘은 까마귀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오늘은 까마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까마귀는 어린아이만큼 지능이 높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까마귀는 영어로 c 코, 알파벳 C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